어, 주행을 방금 끝냈습니다. 와, 지금 왜 이렇게 춥운지모르겠거요영화 지금 5도구요. 에코로 조금 달렸어요. 좀 멀, 멀거든요. 이게 행사장에서. 여기 어디노. 모시기 뭐 이상한 뭐, 골프, 골프장인데. <웃음> 근데 뭐좀 밟았는데, 40km, 한 40km 나오고, 한 50분. 표준 주행시간은 53분, 55분 정도 된좀 밟아가지고 한 46분 정도 왔어요 연비가 11.7입니다. 공인연비가 어... 딱지 보시면 복합이 12.2 고속 14.3 도심이 10.8 정도 나와요. 주행은 이제 플랫폼이 커지고 플랫폼도 이제 좋은 걸 이식을 받고 이제 그 휠베이스는 이제 휠베이스를 좀 많이 늘려놨거든요 길이는 고만고만한데 그 주행감 괜찮고요 일단 하나 깔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제가 폰을 충전을 함 그러니까 여기 충전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로로 두는 줄 알고. 이렇게 세로로 놔두는데 여기 안 들어가요. 이 끝이에요. 그래서 좀 가로로 놔야 돼요. 그래서 가로로 놨는데 이게 원래는 올려놓으면 잘안 꺼지거든요? 근데 자꾸 꺼지더라고요. 이, 이, 이 QI, QI 버튼이 무선 충전 버튼 이 표식인데 이게 자꾸 꺼져요. 그래서 좀, 좀 싫다. 이거 쓰기 싫다 하신 분들은 이거 C 타입, 이 구멍, 이거 연결해 쓰셔도 되고, 아니, 나 이걸 음악 듣고 싶다? 아니면 이걸로 해서 반방 쓰셔도 되고. 쓰셔도 되고, 이 공조기 버튼이, 저는 기존에 좀 걸, 웬만해서는 좀 유지 좀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 자꾸 버튼을 바꾸다 보니까, 얘를 차라리 밑으로 내려야지. 그러니까 이걸, 그러니까 중간에 스크린을 무리하게 누르다 보니까, 이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제가 이걸 뭘 어디다 내릴지 모르겠어요. 자꾸 순서 도 헷갈리고 그좀뭐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운전자들이 많이 이제 손에 익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뭐 대부분 뭐 대부분 이 코나라는 타기 자체가 젊은층을 위한 차량인데 그래도 이 버튼만큼은 이제 자동차 운전의 첫 단추를 꿰는 거니까. 버튼만큼은 이제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버튼만큼 잘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소카나 이런 렌트카로 그래도 차량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버튼을 대부분 물리 버튼이 밑에 쫙 있는데 이걸 이렇게 스크린을 무려 넣다 보니 좌우로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로 좋진 않고 소재는 플라스틱 아이기 가죽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좀 플러스 점수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게 왜 천인천인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전반적인 주행감각은 한 10점 만점에 한아좀 그래도 예전 코나가 워낙 DCT 미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코나가 워낙 이제 개나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한 7점 드리겠습니다 코나가 자꾸 울컥 울컥 울컥 울컥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좀 별로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좀 그래 주행 감각에서 선방을 한것 같아. 그리고 한 120, 130까지도 그냥 올라가고. 일단 제가 뭐 외관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주행을 하면서 차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일단 한번 끊고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